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 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오는 분에게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에게 재개발 투자를 하지 마라 얘기하는 부동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양권으로 손해를 받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투자, 아파트 투자, 분양권 투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직도 저희 생각과 틀리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맞다, 맞다를 떠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투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미분양으로 돌아서는 순간 재개발 투자는 힘들다.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데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이 되었는 곳은 모르겠지만 은 현재 재개발로 진행되는 곳들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는 업체라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재개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개발로 돈을 벌은 분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그리고 재개발, 더 이상 재개발은 투자가치가 없다. 물론 단기적인 면에서 재개발 투자가치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재개발 투자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기적인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대구는 20-30년 동안 단한 번도 이만큼 재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역에 재개발이 되었고 또한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재 미분양이 발생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발생되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재개발 투자를 한다?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투자보다는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면서 이왕이면 그런 시절이 다시 온다면 뭐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입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달랑 단타를 보고 재개발로 들어간다면 재개발에 대한 투자는 x 다 결국 투자 가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수성구의 종상향에 의한 재개발 투자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정치 노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종 주거지역을 종상향을 해준다고 얘기하기 전에 했어야 되려면 별서 파트 재개발이 진행될 때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여론과 시민들의 어떤 요구 때문에 시장 선거를 놔두고 막판에 그렇게 했다면은 민심잡기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종상향이라고 해봐야 사실 아파트가 들어와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일종의 원룸단지가 어마어마히 밀집되어 있거나 실제 재개발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부분 시세보다 두배에서세배까지 받았다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재개발 진행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상황에 사업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내가 거주하면서 종상향이 되어서 투자 가치를 바라본다면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얘기할 내용은 없겠지만은 그런 2 30년의 세월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또한 바보지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잘 없죠.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일종보다는이종이 낫다. 물론 종상향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곳이 낫습니다. 물론 종상향을 함에 있어 지구단위 계획과 세부적인 조례를 바뀌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기 투자를 해서 종상향의 어떤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사실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 있었던 분양권 투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양권 1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으로 1억 2억을 벌었던 분들이 어마어마히 많았고 마찬가지 1억 2억 3억으로 10억 20억을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비단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실제 투자를 했는 분이나 마찬가지 분양권으로 돈을 벌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다시피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원들이 모델하우스에 장주해서 분양권을 팔고 사는 모습들을 본 사례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간 이유는 분양권 당첨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마찬가지 여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분양가를 분양권을 피를 받고 파는 사람들, 일명 뜻다방이나 갭투자분들도 엄청 따는 게 많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릅니다. 1, 2천만으로 1억 2억을 벌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그런 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정보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돈은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은 대부분 유튜브 수익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공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나 시시콜콜하게 편집해 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눈 뜨면 뉴스를 보고 마찬가지 유튜브 채널을 뒤져 보지만 제가 충분히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 반면에 대도 않는 시시칼칼한 내용으로 시간 벌기에 광고 띄우기에 정신없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 채널 또한 그런 채널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네, 생각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내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이 채널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 우리가 작년 정부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했지만 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고 결국 수요와 공급, 가장 중요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는 많은 경험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고 저한테 통화를 했는 분들 마찬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개별적으로 갔다가 낭패를본 사례들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물론 제가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구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은 도의적으로 괜히 내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분양권으로 수천에서 수억을 벌수 있고 마찬가지 아파트 분양권 마찬가지 재개발 재개발 시세가 8m, 6m의 평균 부동산 거래 금액이 500, 600, 700이었다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평당 1,500, 2,000, 3,000가지 벌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2억, 3억, 4억짜리 주택들이 보상금을 7억, 8억, 9억, 10억, 빌라 마찬가지 1억, 2억짜리 빌라들이 4억, 5억, 6억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현재 보시다시피 벌겁게 표시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가장 집값 상승이 높은 구역이며 마찬가지 상업지역 대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1등이나 아파트 마찬가지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재개발 보상금이 나간 겁니다. 물론 2종 3종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이 나가는 구역도 마찬가지 가격대 뭐 2배 이상 3배까지 보상금을 받는 았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기와 분위기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움직였는 분들한테 수익이 발생된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재개발이 돼서 돈을 번 사례들도 있지만은 그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가치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라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유튜브조차도 뉴스 기사조차도 매일매일 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 이제 제가 영상에도 계속해서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지만 은 현재 재개발 투자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투자에 재개발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분들 마찬가지 계약금만 받아서 될 일은 아니고 누누 얘기하지만은 잔금까지 완전히 받고 혼자 먼저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된다. 다 함께 잘살 수는 없다. 말이 좋아 이웃 주민이지 실제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너도 나도 주변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까지도 건물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이동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집 주변의 이웃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 사람들 보다는 지금 재개발 자체에 뭐 진행 자체가 대부분 올수없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되는 곳에 있어서는 무조건 뭐 시행사가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장금까지 다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기가 누누 얘기하지만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하지만 일단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계약금 중도금이 아니라 바로 계약과 동시에 잔금 받고 집을 비워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마지막 대구의 재개발에 어떤 투자의 목숨을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뭐그게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올 수도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분양권 투자 올 수도 대부분 대구의 투자는 스톱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 번씩 보면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다 구입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갈까요? 아닙니다. 갭 투자를 하는 분들, 뜻다방들 그게 직업이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프리미엄이 혹여나 붙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 갭투자와 떳다방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분양되는 아파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속에서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모습으로 봐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 현재 아파트가 엄청나게 건축되고 올라가는 것을 눈에 보고 있지만은 이 모든 아파트들이 과연 분양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는 실제 움직이지 않거나 정보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사실 발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 많이 좋아졌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를 제가 보니까 평균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20대, 30대도, 40대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것까지 유튜브에서는 통계적으로 다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할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조금만 움직인다면 이런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고 나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보시고 더욱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뒤져보고 다시 찾아서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를 해보는 그런 유대관계의 인프라 구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전화온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고맙게 생각드리고 마찬가지 분양권 투자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도 더 이상 분양권으로 재미 볼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재개발 투자, 더 이상 재구의 재개발 투자 가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있고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고 더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